나 칠성을 좋아하니까. 야, 펩시도 칠성이야. 아유, 그건 쓰레기고. 아니요. 아니요, 롯데. <웃음> <웃음> 엄청 자주? 전 사랑합니다 냉장고에 항상 있어 밭에 다이어트 하잖아요 아저 엄청나게 많이 마셨거든요 요즘 제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무슨 음식을 만든다 그럼 제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너무 흔하다 이게 근본 아닙니까? 이거는 진짜 많이 본것 같아요 제로 콜라 처음 먹어본다 왜 저는 제로 콜라를 안 먹었냐면 제로 콜라가 지금 이건 좀 바뀌었는데 원래 검은색 에 빨간색 글씨였어요 그래서 아 저거는 콜라가 아니다 인정을 안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좀 절실하게 느껴지네요 이거는 설탕이 안 들어가서 난 입에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좋은 것 같아 너무 아쉬워 처음에는 그럴싸해요 근데 목 넘기는 순간 어디서 수작부려?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로코크의 한계인가 봐요 단맛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무리가 밍밍해 탄산수 플러스 조금 단 느낌? 입 안에 먹음고 있을 때 이미 뒤통 나버려요 제로다 다이어트 할 때는 진짜 콜라 이런 탄산음료가 치명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먹다가 진짜 너무 막 콜라 먹고 싶다 했을 때 먹으면 맛있지 않아서 짜릿하지 않을까? 진짜 0칼로리야? 건데 이거 진짜? 아 이거 제로 칼로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무슨 식품 법상 100ml당 4kcal 미만은 0이라고 불러도 돼요 아 진짜요? 네. 그럼 이거0 아닐 수도 있겠네 그렇죠 한 10칼로리일 수도 있어요 제로콜라사실뭐 무난합니다 평소에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따로 평가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자, 펩시 라인맛이고요. 이거 좀 궁금했는데! 펩시 제로! 올해 2월에 달 출시됐고요. 내가 왜잘아냐 이것만은 기다렸어요, 사실. 펩시 맥스라고 펩시에도 제로 칼로리 콜라가 있었어요. 그게 단종되고몇년 만에 다시 출시한 거예요. 그때 먹어봤어요? 네! 맛있었어요? 그때 내가 왜 좋아했냐면 콜라 캔디 맛 알죠? 어... 그맛랑 똑같아. 아 진짜? 먹어보자. 맛있는데? 어? 펩시 맛이랑 완전 비슷한데? 근데 끝 맛은 얘도 좀 깔끔하다. 어 진짜 별로예요.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아까 코카콜라 제로는 단맛이 없었어요. 응. 하지만 탄산감은 그나마 좀 유지가 됐어요. 제로는 지금 목넘김이 부드러워요. 거의 커피급이에요. 응. 라임향이 느껴지는 펩시 맛입니다, 여러분. 맞말죠왜안 응, 응. 좋냐?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펩시라서 그런가? 뭐 개소리야, 이것도. 나 펩시 싫어해. 왜? 펩시 맛없어. 어, 개소리야, 코카콜라가 더 맛없어. 지금 진짜 맛있어요. 거짓말 안 치고. 근데 맛있는데? 나 이것만 존나 먹었잖아, 기억나니? 어... 너 라임을 싫어하지, 그냥. 그런 거 같다. 정리하자면 응. 코카콜라는 응. 탄산이 있지만 단맛은 덜한데 제로 펩시는 단맛은 강하지만 탄산이 별로 없다. 저는 이번에 처음 마셔봐요. 우와 사이다도 제로가 있네. 전 칠성 사이다를 제일 좋아해요. 근데 이건 칠성 사이다맛 아니에요. 한번 먹어보시면 아실 거예요. 진짜 쪽. 끔단 탄산수 맛. 우리가 마셔봤던 제로콜라에 비해서는 달지가 않아요. 일본어 이렇게 만들었는지 뭐한 건지 모르겠어요. 실망했어요. 아 요즘 네. 별로다. 별로라고? 이유가 뭐야? 왠지 아세요? 중간까지 괜찮아. 끝 맛에서 물 맛이 너무 많이 나. 펩시나 코카콜라는 끝 맛이 그래도 깔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? 아, 아. 칠성 사이드는돈 주고 사먹었지진 않을 것 같아요. 앞선 것보다 탄산의 유지가 좋아요. 아쉬운 거는 맛이 없어요. 근데 앞에 두개거보다 얘가 맛이 없어요. 난 이게 나. 난 왜? 칠성을 좋아하니까. 야 펩시 도 칠석이야. 아유 그건 쓰레기고 아니요 아니요 롯데 <웃음> <웃음> 자 다음은 나랑드 사이다인데요. 아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먹어봤는데 꽤 괜찮습니다 이 친구. 지금 제로 열풍이 불기 전에 제로인 사이다가 거의 얘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. 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마셨죠. 나 이거 옛날 에 마셔본 것 같다. 나랑드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추억 보정이 있는 것 같아요. 고등학교 때, 중학교 때 이제 매점에서 피자빵 사러 오지게 달려가서 이모 피자빵이랑 나랑드 하나요. 그때 먹었던 나랑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. 이게 나랑드지! 뭐 맛을 비유하자면 역시 나랑드 오래된 건 이유가 있다 방금 먹었던 칠성 사이다 랑 맛이 거의 똑같아요 다를 게 거의 없어요 이거 거의 못 맞춘다고 본다 이거 사이다들은 왜 이렇게 다탄산수같냐 이거 펩시 제로랑 많이 비슷해요 탄산이 부족하지만 그 끝맛을 칠성 사이다 그 제로는 거의 무 맛이었거든요 음. 이거는 약간 좀 맛있죠? 레몬 맛 음. 나쁘진 않은데 탄산 조금 있는 토넥 워터 청포도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미니메이드는 원래 주스 전문이잖아요? 근데 스파클링 청포도가 있네요 우와, 봉봉 봉봉냄새 다른건 다 0칼로리였는데 이건 5칼로리다 4칼로리 이상은 표기를 보통 하는거 같아요 얘도 제로칼로리라고 말할 수 있는거야 사실 아... 왜 그랬을까? 죄송한데 진짜 사지 마세요 이거 <웃음> 진짜 너무 맛없어요. 진짜 못 만든 딸기 음료수가 그 물약 있잖아 그맛 나잖아요. 청포도 맛으로 약 만든 것 같아. 아 너무 별로다 이거는. 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풍성권 와우. 그 포도맛 씹었을 때그 단물 먹는 느낌이에요. 떨어 향은 청포도 사탕 향인데 맛은 그냥 없어요. 향은 진짜 세다. 그거밖에 없어. 맛은 모르겠어. 이 제품은 우유, 메밀, 땅콩, 밀, 복숭아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. 이거 왜 적는 걸까요? 뭔데요? 알레르기 피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. 아 상식이죠? 칠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알았어요? 이거? 구라치지 마안 하는 거 아니야? 구라치지 <웃음> 마 이렇게 순서대로 마셔봤는데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오 나랑드가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1인가요? 위 어. 칠성 사이다는 네. 맛이 없는 탄산수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의 대체품인 나랑드, 사이다. 나랑드 사이다가 있어서 칠성 사이다보다는 나랑드 사이다를 먹을 것 같아 저도 이 순서랑 똑같습니다 나랑드 사이다는 탄산이지만 평소에 찾는 좋은 음료로도 찾게 될수 있게끔 좀 어필을 하지 않았나 이거는 미니메이드님 주스만 음. 장사 뭐 하루 이틀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. <웃음> 스파클링은 아닙니다 일등은요 콰콜라예요 왜냐하면 이 나머지 것들은 다레몬 라임 향 이런 거잖아요 질려요 나는 솔직히 다 비슷하거든요 꼴등 게 미니메이드? 네. 나도 미니메이드 꼴등 진짜 별로야 <웃음>